박, 다음 박태성님 07년생 1 5살 세이턴 세이 세이턴 사턴 S A T U R N 어, 사턴입니다. 어, 전에 성태라는 랩네임으로 피드백 신청 한번 했었는데 정말 피드백 잘해주셔서 이번에 해봅니다. 저번에 그랬어요? 고, 고마워요. 음. 음. 그래, 내가 그랬나봐. 내가, 내가 피드백을 잘했나보네. 나 행서 수술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것도 어..잠깐만 이번것도이번것도 이번 것도 좋은 피드백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뭔소리 아직 피드백 안했는데이번것도 좋은 피드백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벌써 감사를 하고있어 나 아직 피드백 안했는데 곡과 가사는 첨부했습니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제, 야 노래제목이 어, 미리 감상인사하네 노래제목이 좀 재밌어 1분동안 가짜래퍼 100명 작. 기 어, 15살이라고 하셨는데 자신감이 상당해, 상당해. 자 가자 아또 절반밖에 없네 아또이절 아, 없네 요야 아. 오늘 나 지금 노래 몇개 했지? 4,5개 했나? 이 4,5개 노래 중에 후렴과 2절과 끝 마무리가 있었던 노래는 딱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일단 어, 일단 첫 번째, 이 분한테 내가 해줄 말이 아주 많아요 짧게 간추려서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어... 여기... 네. 07년생 15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나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지금 보니까 이걸 도대체 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거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야 물론 나도 옛날에 그러긴 했어 어 근데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어 나, 나는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저 07년생이고 15살이니까 잘 못해도 이해해주세요 약간 약간 보험처럼 들리는 거야 그렇게 의도를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 안 해주고 그냥 하는 게더 멋있거든요? 나이 쓰는 게 별로 마, 멋이 없어졌어 옛날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옛날엔 다들 그렇게 하는무진이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어,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음... 약간 핸디캡처... 핸디캡 뭐 보험... 보, 약간 좀 봐주세요 약간 이런 것처럼 들려가지고 음, 이런 서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부터 가사가 다 1분 동안 가짜래퍼 100명 잡기 난 이래가지고 무슨 100명 래퍼 이름 다 나열해 놓고 디스하는 줄 알았어 블랙넛처럼 근데 어, 그거, 그건, 그건 아니었고 음, 1분동안.. 그니까 러 어쨌든 뭐.. 아아.. 아, 애초에 제목에 1분동안이라고 적어놨네 애초에 1분이라고 딱.. 무슨 봐가 났었네 내가.. 내가 저걸 놓쳤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절 없는 거 인정 이절 없는 거 인정하는데 그러면은 이 노래.. 이 가사 내용이.. 이거는.. 듣기 좋으라고 노, 만든 노래는 아니잖아요 가사를.. 읽고 내 뜻을 알아주세요 라는 노래잖아요 듣기 좋고 막 평소에 막 음악 듣고 싶을 때내 노래를 들어 이런 노래는 아니잖아 그러면은 가사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가사, 내용, 여기 가짜 래퍼가 너무 많아 다랩 못해 다 무슨 뭐 벌스 카피하고 래퍼가 작업 안하고 카톡에서 침묵만 하고 어마막 그래 나 불만이 너무 많아 이걸 좀 바로 잡아야겠어 이런,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쓰려면 그 뭐야 얘네들 랩 못해 어쩌라고요? 그거는 일반인도 할... 그건 댓글에서도 댓글로도 쓸수 있어 얘네 랩 못해 어 그래 그건 어, 뭐, 내 의견이니까 누구나 다쓸수 있는 의견이야 근데 이걸 랩으로 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웃음> 그니까 러 내가 그런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그게 돼, 뭐 뭔말인지 알겠지? 그니까 러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 실력이 안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심지어 그거를 그 사람과 같은 장르 안에서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보다 실력이 좋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음식점에 간 손님이야 여기 음식 맛없어 어 그건 말할 수 있지 내가, 내가 음식 먹는 입장이니까 어 맛없으니까 맛 맛없다고 하지 그지? 근데 만약 에 요리사가 이 요리가 맛없어가지고 내가 더 맛있는 요리를 내가지고 얘는 요리, 얘 요리는 못한다는 걸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어 그럼 이 요리는 적어도 이거보다 맛이 있어야 되잖아 손님처럼 손님처럼 그냥 말만 맛 없어 맛 없어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음식도 마, 더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 정도의 실력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정말 잘한 잘할... 이게 모르겠는데 누군가의 실력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가사는 누구나 다쓸수 있어. 근데 이런 가사가 정말 세게 들리려면은 조강일님 같은 스타일인 거지. 랩을 충격적으로 잘해. 조강일님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와 누구나 다 했던 말이잖아요 여기 가짜 래퍼 너무 많아 쉣난다 가짜 내가 진짜야 쉣 약간 이런건데 랩을 거기다 잘 해버리니까 거기에 무게가 실리는 거잖아요 음악에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 기술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아주 막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어... 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노래가 1분 동안 100명을 잡으려면 1분 동안 노래를 완전히 끝맨물이 져야 되는데 얘기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뚝뚝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이렇게 둥글게 쌓여져야 되는데 둥글게 쌓여지다가 갑자기 직각으로 뚝 끊어지는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라서 어, 1분 하면 은 1분 동안 짜임새를 딱 짜서 압축해놓은 느낌이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1분 동안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잘 들었습니다 그냥 랩 못한다 아닙니까? 그거는 비판, 그건 비난이죠 아너 너, 랩을 왜 이렇게 못하이야 이건 비난이죠 이거는 그건 피드백이 아니죠 그건 그냥 그냥 악플이지 그거는 음어 음,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그리고 그냥 랩을 못한게 아니잖아 이분은 이것도 스타일이 될수 있는데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이런 말을 하고 싶던거지 었어 18살 이준론님 다들 음, 나이를 음, 적으시네 <웃음> 어 세터님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열심히 하시길 음.